열차곧출발합니다출행고객습니다출입연먼습니다커피좀 이렇게. 네. 네. 네. 이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네. Hold your hand l e f i r m y while standing. <웃음> 이번 역은 강포 강곡역입니다.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. This stop is The doors are on your right.